뒷부분으로 지아가고 있습니다 성문명 있을 제자 이것도 독특하죠 보통 이렇게 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비문의 뒷부분에 가면서 작가가 마음이 자유롭게 놓여졌다는 뜻이죠 요것도 보세요 아래 내려가 버리죠 일반적인 규율에는 없는 일이죠 해서만큼 그런 것을 지키는 그게 없는데 음, 여기서는 좀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평생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서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여초 선생님 제 스승님, 여 초선생님께서. 항상 임서를 많이 하면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는데,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. 친구 서예인이 자네는 언제나 틀을 벗어날 건가?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번쯤 하겠지. 그리고 나서 그분이 끝까지 틀을 안 벗어났는데, 어느 날월북탕에서 그 연루하셨을 때, 넘어져가지고, 오른손이 부러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 바람에 예전부던 전시를 왼손으로 전시, 써가지고 작품을 전시했던 일이 있어요 좌수서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, 그때 제가 그 전시를 봤는데 그때 벗어나신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못 벗어났던 것을 왼손으로 쓰니까 벗어나지시더라고요 자유로운 분위기 틀에서 벗어난 세상을 벗어난 세의 자유 그런 것들이 되겠죠 예술가들, 서인들의 그 난제 하나의 화두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너무 벗어나면 또그 유치원님 표현을 의해하면 지랄한다 이런 말 듣거든요 기본도 못하면서 지랄하고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나서 법을 벗어나라는 것이지 법에 들어와본 적도 없으면서 벗어났네 어쩌네 하는 것은 가당찬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전이예술이라든가 이런 현대예술, 현대사회 이런 것이 말이 쉽지 정말 도전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. 지금 몇 선생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. 그때도 감히 막구을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 그게 스승의 역할이죠. 큰 틀을 어느 정도는 정해주고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언젠가 청출어람이 되었을 때그 청출어람이라는 것이 그냥 선생님이 80점인데 나는 85점 됐으니까 넘어간다 이런 의미랑은 좀 달라요 개성을 부려도 될 정도의 경지가 되었을 때 있을 제자인데, 아 있을 자 다시 제자 이것도 아주 특이하게 이런 성문명을 써봄으로써 나중에 쉽게 자기류를 세울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. 다른 예를 들면 장맥용비만 계속 썼다. 구성궁의 측면만 열심히 썼다 안근리비만 많이 썼다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저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, 이 책은 이미 이안에서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남으로 이루기가 어렵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설 하더라도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해요 물론 장명료 같은 건 기본으로 쓰고 나서 얘기죠. 그거 안 쓰고 처음 듣고 쓰라고는 시전안 합니다. 고정비라든가, 그런 원진묘지명이라든가, 원현진묘지명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좀 쓰시고, 이런 변화를 임하면 참 좋죠. 가죠. 그렇죠. 책에 이렇게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. 이것이 볼조자라고 되네요. 눈 먹자 들어가서 그런지. 사실, 장명정비도 그렇습니다. 책 뒷부분에 가면서 점점 멋있어지죠. 틀을 벗어나기 시작해요. 예기비도 그렇고, 그런 비문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. 내일은 그 통신반 여성이신 김수진 씨에서 예기비 끝나가 책거리 하러 오신다고 하시네요. 중간에 쏙 들어가 주죠. 이런 게 서로 이제 조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꼭 끝이 뾰족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버리셔야 돼요. 지금 붓 닿는 면이.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붓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한쪽 면 갑돌이 면으로만 계속 쓰면 갑돌이가 혹사당하죠 을돌이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글씨가 좋다 획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면으로 임무교제 가면서 써줬는가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